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의 아들이 청와대 근무한다고 당 원내대표 지인의 아들이 청와대 구급으로 채용되었다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덩달아 이에 장단 맞추듯이 무슨 엄청난 비리라도 발견한 것처럼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자신의 딸 이방카와 사위 쿠시너에게 백악관의 중책을 맡겼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선거 사무실에서 성실하게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을 그급으로 공채한 것이 그렇게나 큰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인의 아들이라서 안 되는 것입니까?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는 대통령실 산하 미국 혁신국장과 백악관 선임 고문직을 역임했고 딸 이반카는 백악관 대통령실 바로 옆방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아버지 트럼프의 보좌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반카는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 내그 어떤 장관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활동을 이어갔다는 것은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존 f 프 케네디 대통령의 경우에도 자신의 친동생 로버트 케네디에게 법무장관직을 맡겼던 바 있습니다. 지금 야당과 언론의 분위기로 봐서는 만약 윤 대통령이 자신의 여동생을 장관에라도 임명했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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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으로 정부의 직책을 갖고 맡은 바 일을 한다면 그가 40년 지기 지인의 아들이라서 문제 될 것은 무엇이며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서 언론의 창구 역할을 좀 했기로 서니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이 개입해서 국정농단을 부린다든지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행정 사무를 보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마치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갖는 의미, 그것을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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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그 도화선 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일사분란한 협조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세뇌 당하게 되면서 현 정권을 지지하던 국민들마저도 체념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격한 운동권 정복 세력의 정권정복 과정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다름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처한 환경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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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여 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오던 검찰 제도를 임기를 불과 5일 남겨두고 검수안박 법안으로 없애버리려는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움은 그랬을까요 한동훈 장관이 임명된 이후 맹렬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검수안박 법안이 생각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자기들이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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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달러 현상과 연인 금리 인상 여파로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단 10일 동안의 무역적자가 5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 기업체들마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적 현주소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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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을 믿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할군 지휘자들을 휘하에 잘 두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를 위해서입니다 원전을 폐쇄시킨 장본인도 조속히 잡아들이고 울산 선거 조작의 주범도 체포하고 북한 어부들을 김정은에게 바친 자들이 누군지 빨리 밝혀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연루된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역시 주범과 정범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전에 당사자들을 긴급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의 주범도 밝혀내야 하고 성남 fc 후원금 관련 비리 법인카드로 5억 5천만원이라는 국고를 손실한 죄도 조속히 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립모터이든 국립여인숙이든 여기로 보낼 운동권 정부의 죄인들의 죄상을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정확하게 의심의 여지없이 밝혀내는 것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민심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끄럽고 파렴치한 민낯을 있는 그대로 온 국민에게 보여주어서 다시는 좌파 정북 정권이 국민을 속이려 해도 국민들 의식이 자라고 커져서 그 누구도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야한다는그 말씀입니다. 만약 이 일을 해낸다면 윤석열 정부는 그 맡은 바 소임을 넘치도록 다하는 것이고 역사에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나으리라는 말씀입니다.